오늘은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 같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언약궤가 돌림돌이 되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자 여기서 보면 언약궤가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온 상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방치가 된 거죠 뭐냐면 독종이나 하고 그냥 그 자꾸 뭐 변연병이 도니까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 옮겼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떻게요? 해그옆에저 지방에다가 그냥 광야에다가 방치시켜 버렸다는 얘기죠. 블레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죄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왼쪽에 보면 실로에서 어 왔다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실로에서 와서 에벤에셀로 갔죠. 에벤에셀로 갔다가 그그 그 뺏겨갔고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그 아스돗까지 내려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드까지 갔고 그 다음에 에그론까지 갔죠. 에그론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요? 해 베스메스를 가갖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갖고 거기서 이 지방에 같은 그 지방에 치된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들이 이르되 이르사엘 신의 괴를 버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아 이스라엘만 속건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방 그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그 당시 속건제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여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독정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야 하니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이라 자, 이게 다섯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자, 여기다가 제가 그 숫자를 써놨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다섯 개가 뭐냐면 블레셋에 다섯 가지 그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지도자가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대로 금저금 금 다섯 마리, 쥐 다섯 마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스덧, 아스글론, 가자, 가드, 에그론까지 다섯 이 마을의 지도자를 위해서 어, 이 금, 저, 쥐 다섯 마리와 그 다음에 그 독종에 대한 표시하는 그 다섯 마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너희 통창에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우두머리가 피할 수 있게끔 그 다섯 마리를 만든 거죠. 에그빈과 바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해 한 것이 어, 어, 건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다섯 방백들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 나옵니면 6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수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글론을 에스글론,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 따그래서이 다섯 마을 방백들을 위해서 이 다섯 마리 쥐를 만든 겁니다. 자자 6장 6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명예를 매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대어 집우에 집으로 돌려 보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수레를 갖다 한 번도 메모지 않은.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송아지가 있는, 아, 자기 자식들이, 자기 새끼들이 있는 송아지들을 암소를 갖고, 어떻게, 해요? 그 멍해를 매게 했다는 얘기죠. 여와의 호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권제로 들을 그물에 만든 물건들은 상제에 담아 괴겉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의 본 지역,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우리,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냐 면 우리는, 우리를 친 것이 그들이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 이게 베스메스로이 소가 그 끌고 가면, 그런 베스메스에서 갔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벌 내린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열앙들을갖다딱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서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베세메스로 이그 마차가 아무것도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여와의 호 재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가버리면, 베스메스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면 이건 우연히 다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송아지를, 자, 7절에 보면 그 송아지들은 때어 집으로 돌려보내고로 나와 있습니다. 자, 송아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그 자식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무슨 일을 다 마치지도 않고 그 부모가 그냥 자식한테 가죠.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식이 수리를 내보지 않은 이 송아지들 저 손대 암 손대 이 송아지를 갖다 억지로 떼어갖고 집에 돌려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죠. 근데도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어,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 울고 좌우로 치지 치 아니하였고 불에서 방배부터는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가면 이게, 그, 재물로 받쳐진다는걸 본인이 알고, 자기 자식도, 자식한테도 못 간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얘기죠. 자, 하물며, 이런 미물, 동물도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고 변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자프란체스코 교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인들에게 대한 근본주의자들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다라고 계십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그 근본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럼 근본주의자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주의자는요 19세기 말에 자유주신학에 대항해서 자유주신학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을 것만 믿고 그다음에 야 동정녀 말이야 어떻게 동정녀가 임신할 수어 그럼 믿지 마. 그런 건 이성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으면 믿지 마. 지옥 야 그런 거 없어. 감성적으로 봤을 때, 네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건 우리가 감성적으로 사람들한테 감동 주기 위하고 우리한테 경계를,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거안 믿어도 돼.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신학을 하면서 뭐라고 되었습니까? 그독교 근본주의를 지키기 위한, 에, 지키기 위한, 시작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미국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근본주의 다섯 개가 뭐냐면, 뭐냐면 성경은 아무것도 흠이 없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대속적 죽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3년 만에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 재림하신다. 다시 한번 오신다라고 한 근본주의 다섯 개 진리를 우리는 수확한 것이 바로 무슨 얘기예요? 근본주의자들인데 자,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틀린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왜 믿습니까? 그걸 왜그 성경을 왜 봅니까, 그러면? 자, 그다음에 오늘날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 첫째 성경이 절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근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번 영상에도 보셨듯이 신부가 그 목사를 목사님을 갖다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잘못돼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성경을 보지 말고 다 없애버리면 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갖고서 이런 말을 갖고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라고 라는 얘기를 왜 하냐는 얘기죠. 자,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자, 이사야 29장 10절을 보면 대저 여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는 눈을 감기어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프란체스코, 교황, 여러 사람 근본죄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감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얘기했습니다. 진실은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무엇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세대에 따라 변하는 종교 철학.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리그월의 목사입니다. 그 부인도 뭐냐면 부인 K 워렌 목사인데, 자이 사람은 뭘 썼습니까? 목적 이끄는 이 사람. 저도 어, 교회 다닐 때 목적 이끄는 이 사람을 갖다 교육 받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고 정말 잘, 잘 정말 우리가 그 정말 감동적으로 이어 갖다 교육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기독교 근본주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냐는 21세의 큰적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리그 워렌 목사가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좀 찢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이 지금 집에 그 책장에 있는데 이 책을 정말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리거의 목사는요, 2012년에는 못다는 얘기를 했으면요, 동성 관계를 갖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또2 0 1 3년에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CNN과의 그 인터뷰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것이 왜죄입니까 동성애는 반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게 종교입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자, 자, 이 부인은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K. w a 목사 이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2013년에 권총 자살을 할 뻔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책에 2015년에 성경 어디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살에도 천국 갈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은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부인 K 워의 목사입니다. 자, 2017년에는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 수년간 결혼하고 나서도 포르노 중독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령이 함께하신다면 포르노 중독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괴롭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사 부분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냥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자, 자 사람은 지옥 간다는 구절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걷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숨을 주셨고 걷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 거저 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고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종 마음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영생을 믿으면 성공을 증경하라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 8 39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성경말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니다 이것이 내가 너한테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뭘 뭔가도 인정하는 신보금주의 목사. 누굽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조엘 오스틴 목사.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사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정말 제일 내가 듣, 들어서 그 영향력을 받은 책이 누, 뭐냐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누구예요? 김양재 목사나 오카나 목사도 마찬가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엘 오스틴는뭘먹교도 좋은 기독교도 좋은 진짜 종교 다원지 다원지라고 목소리를 뻗대고죠. 진짜 좋은 저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몽겨가? 그런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다원주입니다. 종교 다원지란 얘기죠. 자, 사랑의 목사 오카나 목사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김양재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엘 오스틴에게는 십자가와 고난이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책이 감동하는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내 신념과 철학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념과 내 종교적인 신념과 신앙적인 신념과 철학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오면 바뀌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한 이라고 얘기하습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죠. 자, 누가 보면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 파은이 두 종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거이와 혹은 이를 중역이고 저를 경의할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바하신하고 아세라신을 아세라 아세, 아세라 갖다 믿었죠. 아스타롯그 뭐예요? 풍요와 그런. 그 전쟁에, 전쟁을 막아주는 신을 승리의 신을 갖다 믿은 거죠. 결코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곳에 교회에 하나님이 없고, 만몬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전을 갖다 보면 신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전에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저걸 한번 보면 돼요. 한국은행이요. 한국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국은행이 신전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신전에 생기는데 신전에 신전에 뭐가 있어요? 신전에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고 돈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그렇게 변질어가고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교단 통합은 통합 교단은 WCC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통합 교단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인데 이 통합 교단은 마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말씀 속에 십자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 10회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2013년 10월 부산에서 개최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우리가 그 합동 교단은 여기서 무작위 반대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요 해 반대 엄청나게 했는 상태에서 그 그래서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WCC는 어떤 걸까요 세계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죠 그 그러니까 1948년도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WCC 가해 문제를 통해서 통합과, 통합과 그 합동 측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최대 교편 장로가 두 조각을 나게 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종교 통합이 되느냐, 종교, 종교가 다운주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 갖고 결국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WCC는 카드로 인정하고 종교다운주의, 만인구원설, 용공주의,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WCC입니다. 자, 찬성교단은예 예장 통합교단 그다음에 성공회, 기독교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그다음에 구세군 등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밑에가 있는 것이 어, Council of the Church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그 WCC 마크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미국에 있는 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PC USA에 관련된 그런 대학들입니다. 프린스턴, 프린스턴 그 신학교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그 다음에 메코믹 신학교, 콜롬비아 신학교들이 전부 다 어디요? 종교 WCC를 옹호해주는 PC USA에 속한 신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교를 나왔다고 얘기하면 WCC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에 구원을 준 적이 없다 라고 계십니다 만인 구원설이요 뭐라고 했냐면 사도, 아, 사도행절 4장 12절에 보면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에도 구원을 따로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오 진리 생명이니 뭐예요 나로 만미지 하는 이게 갈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합동 교단은 WEA와 손을 잡았습니다. 요 마크가 뭐냐면 합동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아저 저기는 참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2 0 1 0 WEA라는 게 어떤 교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013년 WCC를 반대하는 합동 교단은 2016년 2월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한 기청이죠 주관으로 WEA 세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이 세계 대회는 뭐 하는 데냐고 보면 이거예요. 자유주의와 카톨릭 그리고 은사주의를 용납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카톨릭은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카톨릭은 사실 우리 그 다른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얘기하시는 카톨릭의 역사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뭐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믿고 싶은 거 믿어. 성경에서도 내가 믿을 것만 믿어라. 이성적이지 않은 거 그런 것들 은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그 다음에 나온 게 은사주의. 이것은 뭐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그 쓰러지고 그 다음에 뭐안수하고 쓰러지고 뭐 이런 거 은사주의로 얘기하는데 자 W A에 속한 것들이 뭐냐면. 128개국 보금주의 협의가 있습니다. 보금주의 협회. 그 다음에 104국제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옛날에 NAEA, National Association in Evangelical, Evangelical, 그, 그 단체. 그 다음에 WEF. 그 다음에 WEA가 합쳐서 나왔던 이두 개의 그, 그, 그, 협회가 합쳐져서 WEA가 된 겁니다. Evangelical Alliance. 그죠? 이렇게 돼 갖고 만든 거지. 이건데. 자, 이것을 보면, 제가 이걸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포함되는 자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이 번영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 조엘 오스틴 리고렌 재산이 얼마가 될까를 갖다 한번 그 여기서 그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캐 어, 네스 커프랜드의 목사는 순자산이 8,750억 원입니다. 여러분 8 7 0 0원이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목사라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 다음에 0로로스목사사는1 5 0 0원 원, 다음음에 베니안 목사는 483억 0 4천, 0만 원,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은 4 8 3 4 0 0 0 0 0 0 0 0 0 0 있고요 그래0 0 0 0 0 딜러 목사님은 뭐랄까요? 순자0 0 3 1 0억 8천만 0 정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죽었지만 이 사람은 287억 8천만 원 정도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그 워렌 목사 287억 8천만 원을 갖고 있다. 빌리그란 목사가 거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조이 메이어 목사 순자성이 92억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낙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영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어떻게요? 해 자기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좀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복음을 준 적이 없다. 번영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준적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정말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모든 거 전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흥민이 일에서 우위를 보면 메시나 호날두 그 이상 가는 선수들 수도 없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절대 은퇴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리고 선수 생활 너 어렸을 때그 잘나가던 선수들 지금 이름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저는 이제 부상도 그렇고 실패를 한 것들이 지금 흥민이한테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긍정적인 예, 그래서 어, 결혼도 은퇴하고 할 계획하고 그 다음에 몸 관리 잘해서 은퇴 시기를 1년 1년 늦춰야 된다. 자, 이걸 보면 저는 이걸 보면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데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 내가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선수가 오래 갈수 있고 그 사람이 롱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들 잘 되게 해서 모든 걸 포기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국가대표에 뽑혔지만 출전 시간이 적자 국가대표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손흥민 자취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욕을 더해도 관계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위해서 모든 걸 똑같이 하겠다고 생각한 난 그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유세에 나올 만큼 큰 논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레버쿠젠에서 손흥민 출전 시간이 줄자 토트넘으로 이적키는 것도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수 있는 예지적 능력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우리 예지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지자적인 그런 생각과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변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변하고 AI, AI를 통해서 이세상이 어떻게 바뀔것인지 사체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 바뀌어질 것인지 우리는 뭐예요. 예상을 하고 우리는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선견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견자. 그게 사무엘인데 선견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한국에서 인기가 최서사 방송 출연 오퍼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은퇴기 전까지는 방송 출연은 없다고 막고 왔습니다 전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어떤 명예와 영광과 그런 것나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난 오로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결국은 난 이런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위에서, 정말 진실을 위해서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 저는,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어요. 손흥민 아버지가 그분이 목사고, 제사장이고, 손흥민은 성도였다. 근데 성도인데 너무너무 말잘듣던 성도. 항상 신뢰를 갖고 가, 같이 갔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팬을 위해서가 아니라 팬을 위해서고, 또 나를 위해서란 얘기죠.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굳구치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전전전 전, 전 아주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소신 갖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든지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벤야민이나 아까 얘기했던 빌리 그램 조엘 오스틴, 니고가렌처럼 내가 돈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명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어떨 때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내 주관대로 내 삶을 위해서 내 철학을 갖고서 내가 신앙적인 철학과 신념과 신뢰를 갖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바뀔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더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선수생활을 오래 하는 게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내가 주님을 오실 때, 재림을 올때 내가 정말 주님한테 필요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올때 기다릴 수 있는 열천녀처럼 내가 등불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16절, 14절을 보면, 육체의 색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쓴 제목, 있죠. 이 제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갔던 그 베세메서를 갔던 그 송화소들이 어떻게 됐느냐 수레가 베세메서 사람 여호수와의밭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지라,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뻔히 죽을 거 알면서 가면서 울면 울지만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손은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큰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요? 자기 혼자 신앙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어떤 개념이라고 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이고 철학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전 이걸 이 이걸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나도 내가 이렇게 비록 아무것도 아닌 그 소, 비물 같은 그런 것뭐 하지도 못한, 그 내가 이런 미만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한적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내가 좌우 는 보지 않고 정말 똑바로 앞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언약계가 돌아왔지만 제자를 찾지 못했다. 자, 어느, 언약계가 어디서 왔습니까? 실로에서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라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실로를 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걸 막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얼마큼 샀어요? 궤가 기라 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의여와를 사모하니라.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내 그릇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와 내 때가 다르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와의 궤가, 언약 궤가 왜실로를 가지 못하고 왜 기란 여와림에 왜이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까요? 20년 동안 왜방치가 됐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이 죄를 이, 이, 그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됐었다라고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만 섬기면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3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고 오려거든 이방친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불리자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렇게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만 섬긴 자, 여호만 섬겼다는 얘기죠. 자, 삼일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아,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여호와 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나이다. 하니라 여호와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소를 다스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야,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스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16절에도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밑에 17절에도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다스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이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는 거 없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는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미스바에 모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앞에 붓고 여호와 앞에 붓다는 건뭘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깨끗하기 위한 어떤 세례, 세례 침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하는 것을 씻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씻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하고 그렇죠. 금식하고 범죄하는 나이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한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스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스 사람들 두려워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미스바에서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과거처럼 아벡이나 에베네셀에모여갖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미스바에서 뭐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스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죠. 그럴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이스라엘 자 다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께 쉬지 말고 부리짖어 우리를 불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뭐예요? 기도해 달라. 라고 부리짖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저잡으세요사무엘이 저 번제를 드릴 때불레스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리던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요 그들을 어러,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였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뭐예요? 네가 나만 믿고 무상도 다 없애버리고 나만 믿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었던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자, 여기서 보면, 파란 곳을 찾던 것들이 전부다 뭐냐면, 그, 블레셋 땅이었었어요. 그래 아까, 그 자, 에그론, 가디, 가드, 가디에서 에그론 해갖고 어떻게 해요? 베스메스로 갔죠. 여기를 갖다 다 뺏어버린 거죠. 전부다. 그리고 뭐예요? 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 여기길갈이있고 미스바, 베드라를 갖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 서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맨 처음에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물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와를 섬길 때 여와의 호 말씀이 희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여와의 호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범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징계를 내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영원도록 그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를다 죽여버리셨죠. 그리고 뭐예요. 블레스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레스에 진을 치게 됐죠. 근데 과거에는 징계를 할때부르짖었는데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가 없었어요. 그렇죠. 부르짖는게 없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구원해달라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 안해주고 징계를 내려버렸어요. 그냥. 여기 오른쪽에 있던 징계가 여기에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천명을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다시 징계를 내는 거죠. 원망하니까 또몇 명이 3만 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왜 우리를 패하게 습니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징계를 내려버리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괴 갖다 뺏기게끔 만들어버리죠. 이런 시스템에서 이시스템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지는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되니까? 사무엘이 하느님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여호만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다시 시험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달의 방법이 방백들이 치러 올라오죠. 싸우자고 생 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을짖죠너저 기도하십시오. 사무엘 당신 은 기도만 해 주세요라고 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그다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구원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우레를 내려갖고 전부 다 우리 블레사람들을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다스렸다고 라 되어 있죠. 그게 평안이 이렇게 흐름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여호와 같이 있었 때와 여호와 떨어져 있을 때그 상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갈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근본주의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유주 신학에 맞게끔, 번영 신학에 맞게끔 갈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거란 얘기죠. 자. 자 환경이 좋다고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인은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라.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부엘 세바, 부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여기가 아버지가 환경이 좋아서 똑같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홈리와비누아스가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 하느님과 함께했지만 엘리와 비누아스는 예배도 무시하고 하는 과 같다. 무시해 갖고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똑같이 요엘과 아비야도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버지가 타치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아들 자체가 잘못되니까 환경에서 잘못됐다. 환경이 잘못됐다. 우리 집에 가난해서 그렇다. 뭐가 안 됐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환경이 좋다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장도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늘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기반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신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17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느님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줄 곳을 갖다 벗어나서 얘기는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 무슨냐면 말을 많이 둘 경우에 그런 힘을 갖다 그걸 유죄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자,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천한 명을 뒀죠. 시바 여왕까지 하면 천한 명이 됩니다. 천 명을 뒀는데, 천 명을 뒀을 때 그냥 여자만 두면 관계가 없는데, 여자가 올때 뭐가 뭡니까 우상들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탁한 신앙, 신앙이 신앙돼어버린 겁니다. 여우와 신앙 자체가 혼탁해지고, 신앙 자체가 뭐예요? 잘못되고 우상에 섬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버릉주처럼 의 그렇게도 하느님하고 멀리 가게 됐다 했죠. 한 주인이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올까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멸이이르실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뭐라고 하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왕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왕이 없었지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 행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스을는 받기를 싫어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섬기기가 참 힘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다. 그럼 어떻게? 효도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신해산에서 모세가 진짜 그 돌판을 받아갖고, 언약, 언약판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가 뭐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여와 하나님이었지, 그게 우상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어긴 사람이 누굽니까? 카톨릭이 어기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 무슨 성인들을 갖다가 몇천명들을 만나갖고 성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우상을 섬게 되면, 마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어미 경고하고 그들을 다시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그 제도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신명계에 나왔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막무가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자.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 저 억어하게 하고 억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말을 끌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희 아들을 천부장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 갈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 만드는 자와 똥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나고 이렇게 왕이 너희가 이렇게 막 시킬 거니까, 그래도 왕이 좋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면 아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의 사물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서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여하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쓰지 못하고 힘들어 하셨다고 얘기,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이 굳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도 다른 나라 와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고 하는지라. 여하께서 호사무엘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우리가 뭐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믿습니다. 열심히 잘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겼을 때,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요? 예 두려움이 두려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여 보이는 것은 잘 믿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믿, 믿을 수가 없다. 믿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한 얘기가 바로 이게입니다. 자 사울이 등장이죠. 베냐민지파의 기스라 이름이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거예요. 자 사울이요. 나중에 어떻게 죽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키가, 키가 작은 사람 있죠? 네, 사울 어떻게 키큰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자살해요. 키 작다고 우리가 뭐예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을 이유가 왜 하나님을 키를 작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키를 크게 만들었을까? 왜 등치를 멋있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미나무를 만들었을까?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게 뭐예요? 토끼가 토기장이한테왜넌 손이 있어? 없어?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라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에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가 그, 그, 그, 그, 그 제사장 그 첩을 어떻게 돼요? 강간하죠. 그렇게 나쁜 곳입니다 실. 그렇게 호전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게 베냐민 지파라고 봅니다. 베냐민 누구예요? 베냐민이, 나헬이 산고 끝에 정말 힘들고 하다가 베냐민 낳고 죽게 되죠. 그런 게 베냐민입니다. 마지막 아들,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무지하 호전적이죠. 그전그 11지파가 모여갖고 베냐민을 갖다가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무지하 호전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몽창 다 죽여버려갖고 600만 원 남기죠. 그죠? 이게 결국은 베냐미 집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의 부모님은 참 부유했던 것같아요 왜냐하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당시 나귀가 있던 데는 무그 부자, 그 자거용이 그러니까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집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왜냐하면 암나귀를 잃었죠. 그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다음에 찾으라 사울한테 찾으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환하고 같이 같이 가서 찾으러 돌아다녔죠 그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지 못하고 그곳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찾지 못하고 시알레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한 이라고 했죠.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들이 숲 땅에 이른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암나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요거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 우리가 반지의 장을 보죠. 반지의 장을 보면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반지를 갖다가 그 용암 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 옆에 갑니까? 샘이라는 그 친구 가 같이 친구가 같이 가죠. 자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한테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위에 그 착하게 살라고 그런 사람이 옆에 많이 있었을 때 나도 똑같이 착하게 살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내 주위에는 어떤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내 주위에는 어떤 동반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아내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친구가 될수 있고, 동료가 될수 있고, 목회자가 될수 있고, 자 그런 사람을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을 깊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자, 믿는 사람이 우연이란 없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여역입니다 사울이 그사완에 이르되 내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업으로 가니라 만약 이게 이 사완이 없었더라면 사완과 같이 없었더라면 자사그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갖고 이것이 필연이 되는 겁니다 우연이 조각조각이 모인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걸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신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 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의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불의 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라. 3월의 사우를 볼때 여하께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보면서, 아, 저,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구나라고 안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성견자니라. 그니까 러 뭐예요? 이, 이 사람이 여기 사무엘을 만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염소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본, 선견자, 먼저 볼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서 너희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같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친해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뭔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죠. 자, 그러면서 하는 게, 4월 전에 일본 내앞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아버지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사모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바로 이게 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울이 대답해로 돼. 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째요?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베냐민 지파가 아까 말씀드렸지. 아주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하게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죠. 그다음에 성업 끝에 이름에 사무엘의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기름붓 부었죠 이에 사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이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라고성기름부어갖고 얘기합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보 우리가 세례나 우리가 그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그전의 삶과 내 세례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받고 그후에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기름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름보험도 뭐냐면, 내이 기름보험 전의 삶과 기름붓고 난 삶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 어,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셋사이에 있는 나헬모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암나기들이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는 말만 며 걱정하이로 되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것이요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엘의 묘실에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네가 네 엄마, 너, 엄마가 엄마너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봉을 받고 난 다음에 나엘의 묘실에 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만들어진 필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라엘이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라엘이,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게 죽었으니까, 아, 이것이 나의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얘기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벌 상수리 나무에서 이르면 되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자,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세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세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은 완전수입니다. 성자, 성부, 성령. 그죠? 완전 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한사람 소염소, 새끼, 셋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한사람 떡, 세 동을 가졌고, 한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 자, 우리가 성찬식할 때뭐 해요? 빵 먹고, 떡 먹고, 떡하고, 그 다음에 떡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먹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다는 것은 염소 새끼는 저는 이렇게 본게 뭐냐면 아사셀 그그 그 죄를 대신 죽는 염소 있잖아요 그거를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이,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6절에서 딱얘기한게 뭐냐면 나열모실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찬식 같은 것을 먹고 나면 넌네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자, 여 이제 여 마지막인데, 한번 붙이겠습니다. 사울의 기름을 붓다. 이에 사무렐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으 그의 기업이 지도자로 삼지 아니 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음, 요거는 이제 십자리인데, 요요까지가 제가 만든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가느냐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었단 얘기죠. 그것이 어떤 계기든지 내가 그것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연인들과 같이 가다 보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있죠. 만나는 장소가 있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요? 그 장소에 가서 다시 그 그리움을 추억하고 그런 걸 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새로운 세새 시작을 할 때. 어떤 행위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보면 예배라는 것도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 그냥 인터넷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거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같이 어떤 그런 모임을 같이 갖고 그러다 보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반하는 사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되어야 되고,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